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6월 13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6.13 지방선거 인데요 각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년 4년마다 진행되는데 어,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을 이렇게 글로써만 표현해 보면 임팩트가 별로 없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기본 그래프인데요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쁘고 그리고 눈에 띄지만 저는 도형을 활용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눈에 확띌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형만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똑같은 도형을 활용해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확실하게 눈에 띄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차트는 제가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굳이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 기능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이거 만드는 방법부터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삽입 차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세로 막대형,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뜨는 여기 항목과 그리고 계열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계열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항목 1과 4, 항목 1과 4, 그리고 쭉 여기까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열 하나에 95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만 보면 은 굉장히 좀 촌스럽고 그리고 그냥 디자인도 별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계열 삭제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목도 삭제 그리고 여기에 10, 20, 30, 40, 50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눈금선 서식을 들어가서 일단 눈금선을 없애줄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축 옵션을 눌러주셔서 여기 에 있는 차트에 있는 축 옵션을 선택해 볼게요. 이축 옵션 중에서 최대값이 80% 잖아요. 음, 이것까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소값이 0%부터 시작하잖아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값을 4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더 보기 편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격 너비가 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굵, 좀더 굵게 표현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축 단위도 자동 5단위이잖아요. 이것을 20 단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주 깔끔하게 40, 60, 80으로 간단하게 보여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굳이, 뭐, 없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둔 다음에 이것을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면 아주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퍼센트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퍼센트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색을 바꿔주려면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 변경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어? 똑같은 색상으로 됐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색상을 요소마다 다른 색을 사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차트를 선택하신 뒤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밝기 변화를 눌러주시면 끝났는데요 전체 다 한꺼번에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있는 효과 옵션을 들어가게 시 되면 여기 계열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항목별로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차트 기능을 활용해 봤는데요. 요거는그 다음에 나올 기능의 아주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도형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거기에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길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할 거예요.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1995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글꼴도 내가 바꾸고 싶은 글꼴로 바꿔볼게요.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도 퍼센트를 입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68.4라고 크게 입력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중앙에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요 로고가 들어갔는데 이 로고를 집어 넣어볼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누른 뒤에 크게 작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도형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흰색 그리고 네온 효과를 넣어 줄 건데요 이 네온 효과는 검정색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투명도는 0%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번호 빼고 위에 있는 것만 따로 그룹화 시켜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G 누를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서 쓱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자요거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저는 복제 단축키를 쓸 건데요 복제 단축키는 컨트롤 D 입니다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복사를 해줄수 있게 하는 그런 단축키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컨트롤 D를 한번 그냥 톡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D를 네번만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복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중앙으로 살짝만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도형의 길이만 조절해 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끝이 나는 건데요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완벽한 수치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살짝 눈재중으로 보고 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68%도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2000, 1995년에는 68.4% 였는데한 번에 확 줄었다가 더 줄었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서 56.8%까지 회복을 한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나 투표를 하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렇게까지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투표율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 하나만 만들어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담으로 지방선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투표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투표해서 나라를 바꾸시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